안녕하세요. 여기 여기 다쳤어요, 고데기 하다가. 조심하세요. 원래 파운데이션 하고 컨실러 하는데 이즘 다크서클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허 아이고 언니 언니 화장해야 되는데 아니 안돼 내려와. 저희 집 고양이 이름 바꿨어요 원래 쿵이였거든요 심쿵 할때 쿵이? 근데 이름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애기가 쿵이로 바꿨어요 요즘 새로 쓰고 있는 파운데이션인데 이거 진짜 좋아요 제가 원래 별로 모험을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어가지고 항상 하나 좋은 게 있으면 웬만해서 다른 거 시도를 잘안 하거든요 그래서 안 좋으면 아까우니까, 버리니까 그래서 그 되게 영상에서 자주 쓰는 VDL 파운데이션 있잖아요 그걸 한네톤 엄청 많이 썼는데 되게 갈아탔습니다 이 파운데이션의 좋은 점은 약간 VDL 같은 느낌이에요 되게 매트하고 지속력도 좋고 피부 표현도 되게 약간 실키한 느낌? 마무리감이 좋아서 색도 이쁘고 VDL은 코나 이런데 각질 부각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막 팩이나 스크럽을 되게 말끔히 하지 않으면 막 갈라지고 이런. 근데 이거는 진짜 그런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막 팩하고 이런 거 엄청 귀찮아해가지고. 이거 진짜 오래 쓰는 것 같아요 어느 색을 섞어도 예뻐가지고 지금 밖에 비가 와가지고 엄청 어둡네요 오늘 자연광에 찍으면 조명 없이 찍어도 되는데 근데 저 지금 외장마드 커넥터를 잃어버려가지고 편집하고 있던 게 있는데 그거를 하나도 못하고 있어서 이 영상은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첫번대로운영을 줄게요 이렇게. 오늘도 제 사수님 컨텐츠 외부 촬영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또 겟레디윗미를. 겟레디윗미 찍는 날은 거의 다 외부로 나가서 출근을 하는 데 그래서 어쩌다 보니 영상이 자꾸 겟레디윗미만 찍게 되는 느낌. 아, 요즘 저 영상 보시고 약간 진로에 대해서 고민?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 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아직 누구한테 막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막 면접 팁이나 자소서 팁 이런 거는 네, 부담없이 물어보셔도 돼요. 인스타그램이나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길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드리는 게 그런 거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편하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아, 저 엄마가 저 머리 많이 빠진다고 탈모 샴푸 사줬는데 그 뒤로 머리, 잔머리가 눈부신하게 나요. 주체가 안될 정도? 저 오늘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났는데 또 지각할 것 같아요 정말 왜긴 레디 의미만 찍으면 지각을 하는 걸까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려주고 되게 짙은 브라운 섀도우로 경계를 풀어주면 눈이 더 깊어 보여요 눈 내리 깔아도 예쁘고 눈 밑에도 한번 쓸어주시고 러면 약간 그래도 아까보다는 눈이 많이 커졌죠? 이 옷에 트렌치를 입고 나가려고 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없는 거예요 저희 언니가 입고 나갔어요 왜 내가 딱 입으려고 한 날에 그 옷을 입고 나가는 걸까? 다른 땐잘 입지도 않다가 회사에 쉐딩을 넣고 나와서 이 어두운 컨실러로 쉐딩을 할게요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원래 속눈썹도 에뛰드 거붙이려고 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뭔가 이렇게 항상 정신이 없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되는데 일찍 안 일어나서 그런 거겠죠? 제가 메인 하는 살구색 펜슬로 눈밑을 한번 이렇게 쓸어주고 점막도 칠해줘 음, 이거 하고 안하고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아까 사용했던 섀도우 남은 걸로 애교살도 한번 쓸어주고 글리터도 올려줘야겠죠? 이 글리터도 진짜 예뻐요. 왜 왔어? 너무 질려봤다. 여 그냥 버스도 간다. 어? 버두도 간다고. 양아치다. 회사에서 그렇게 나와도 돼? 아 음. 진짜 코 쉐딩 이거만한 게 없어. 짜잔, 이게 이니스프리에서 나온 프리미코랄 매트립스틱이랑 라커 글로스인데. 오늘 이걸 바를 거예요. 코랄빛이 도는 핑크색입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바르고 이거 안쪽에 발라줄 거예요. 케이스가 너무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요. 어고 그리고 진짜 좋은 게 매트 립스틱이 블러셔로도 활용이 가능해요. 저는 이렇게 콕콕콕콕 세워진 다음에 퍼프로 이렇게 두들겨서 써요. 막 발색이 찡하고 되는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은은하게 블러셔로 활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껴야겠어. 저희 언니가 은근 진짜 착해요. 회사랑 집이랑 가까워가지고 갖다 주고 갔어요. 이런 기관입니다. 어차피 비오는 날은 보내기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다 풀어지니까. 그냥 뻗친 것만 펴주고 고데기 할때 진짜 조심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 이렇게 진짜 아파요 홍아 홍이 거기서 뭐해? 우리 애기 고양이 여러은 먹방 많이 보시나요? 제 요즘 살 쪄가지고 다이어트 하면서 먹방을 보는데 연어 먹는 거. 연어 먹는 거를 진짜 몇 번을 돌려봤어요. 그 연어는 살안 찌지 않나요? 그래서 연어를 지금 시켰는데 그거 먹는 거 한번 찍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되게 저 채널의 정체성이 계시다면 한번 찍어볼 생각입니다 잔머리가 진짜 이게 엄마가 사준 탈모 샴푸를 바르고 이렇게 됐어요 보이시나요? 이런게 잔머리 진짜 심해요 머리가 많이 나는건 좋은거니까 오늘 어떤거 찍을거냐면 예쁜 카페 이런거 취재하러 가거든요 너무 좋죠 이정도면은 된거 같죠? 저 약간 지금 늦은거 같아서 싱크대에서 장난치고 있었어? 싱크대에서 장난쳐서 몸이 이렇게 다 어? 물에 젖었어요 혼나야돼인사해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생일이었어요 축하해주세요 네. 저는 빨리 출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